하나는 설탕만, 하나는 레슨을 받고 싶은데, 세상에 케인 님투 타임이라는 그냥. 이름으로 만원 영상도 네이션 했었는데, 트입 웹사이트 업데이트 돼서 그런지 버그로몇 초나 오고 꺼졌네요. 다시 틀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에이, 뭐라고? 잠깐만요. 케이님 투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만원 영상도네이션 했었는데 투입 웹사이트 업데이트 돼서 그런지 버그로 몇초 나오고 꺼졌네요. 다시 틀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그 돈은 들어왔는데 투입한테 그 가서 따지지 근데 다시 틀었는데도 짧으면 어쩔 수 없어요. 어. 이거야? 이게 짧게 갔다고? 계속 이렇게 짧게 갔는데, 이거? 돈은 들어왔는데! 아이, 저기 뭐지? 아이, 왜 그러지? 아.. 강경교라 해야 돼. 아, 이거 번거로운! 돈은 들어왔어! 어 -어. 아니 본인 시간 설정 잘못한 거 아니야? 신주 투입 버그 있다고? 무슨 버그? 아 돈은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는데 돈 정도만 들어왔 투입 사이트에 뭐 버그 있어요? 아이 강정교중이야 그럼 아까 그만천 육백 원거 그건가 혹시 이거 이거도 하나 이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고 이거 아까 그 이거 아까 전거 그것도 만천 육백 원인데 짧은 이 m not on the a g a t o e e d t 네 그래 자56 그럼 아까 그 11,000 어, 그래 잘 만들었네요 그럼 아까 그 11,600원도 그건가 그러면은